잘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생일이야. 둘이 일들어자 가자. 아. 계속 <웃음> 다 준비를 해 주신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말해. 이건 뭐예요? 뭐가 움직이고도 또...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관계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뭘할 거냐면 하우이의 소원이에요. 보드게임을 할 겁니다. 와! 와스프! 아, 와스 괜히? 거이있어 빨리 괜찮아. 빨리 괜찮아. 해 <웃음> 어, 해리까숙숙숙 <웃음> 어, 그렇게 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알겠지? 어떻게 그리고 하원이랑 사랑. 밥을 달래요? 형아잠면 처음 봤어. 형아 한번 해 볼게. 하원이가 부어지나? <웃음> 자, 첫 번째로는 우리 하은이, 하온이, 하에리가 경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뒤에 이제 든든한 지원군 분들이 경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원군? 멸치 당첨. 아, 멸치! 멸치야. 그래, 멸치. 준비, 네. 시작! 독서리독서리 없는, 독서리 없어. 독서리 없어, 독서리 없어, 독 있어. 독수리, 있어. 독수리 있어. 독수리 있어. 아 독수리 있어요. 오, 미안해 미안해. 강호야 할수 있어. 어기참 사자. 사자. 사자. 그렇지. 배고리. 안가 오. 토끼. 토끼. 나누어발 어미. 불가사리. 달메기. 봉골레 봉골레 봉골레. 펠리컨. 펠리 이렇게! 준비. 시작. 아 사슴 사슴 사슴 사슴 해파리 해파리 귀뚜라미 아 귀뚜라미 내거야 이씨 <웃음> <웃음> 거북이 야, 거북이 진짜 어이 올려 올려 올려 다 내가 지어거하는거아니데요자 잠시만요 간다 간다 아 이거 홍합 홍합 홍합 정갈 고슴도치 돌고래 아형 가만히 좀 있어봐 어, 무슨 패리야카나 그래, 베리카나는, 베리카나는, 베리카나는, 베리카나는, 아니, 아니, 아니, 베리카나 페리카나! 아 이거 치킨이에요! 내입 드세요! 아베리카나저게먹거래에목벌 문어! 어 문어 있어요! 고슴도치! 구엉이 얼룩말! 비버! 오케 비버가 어디있어요 여기가 뭐 어디 있어요? 여기! 비버! 오케 상어! 상어, 오, 상어, 상어! 어 상어 맞아요! 상어! 어더 있어! 상어! 상어. 있어. 상어 마와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1등이야! 자 개수를 한번세 볼게요! 하나 둘 아, 1 우리 2등이다. 와! 2등. 아까보다 2등. 2등. 등 2등. 2등. 2등. 등아등 2등. 2등. 거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거 아, 죽어라. 어! 1 2 이야, 백코야 이거 언제, 언제 다 차린 거야?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윈지 모르겠는데, 이거? 역시 파워대장 강백호다. 야, 수맛있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오늘 고생했으니까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아아아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겠죠 아, 굉장히 자상하시네요 고기도 다 잘라주시고. 맛있어? <웃음> 하이라하우나 어? 여기 삼촌들 몇살 같아? 1한살1한 살? 어? 민초 어? 맛이네? <웃음> 맛있다 서른다섯 살 서른다섯 살 누구? 혹시 나니? <웃음> <웃음> 그러면 혹시 저 누나는? 진짜 맞춰맞좀 진지하게 해봐. 근데. 음. 안돼. 진작해서... 진작해서... 죄송한데 저는 서른 다섯 살이 진지한 거고. 왜? <웃음> 그래서, 아니야. 어, 나는 스물네 살. <웃음> 2물세까지는 <안>, 아니고.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깜짝 소식이 있는데 우리 안녕하십니까. 스페인에 계신 이강인 선수가 우리 삼남매를 위해서 전화 연결이 된다고 해요 와, 지금.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이강인 선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삼남매 하음이랑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아? 어,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 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두장 네. 화이팅! 아 안녕하세요. 어, 군이다! <웃음> 지금 5대1 촬영 중이거든요 형. 잘생겼죠. 근데 진짜 형이 빈자리 가좀큰거 같아요 지금 너무. 아, 형 그리고 배코 있어요 배코. 아 너가 뭐 배호니아 <웃음> <형님. 웃음> 안녕하세요. 귀엽지. 반가한나 <웃음> <안 좋아한다. 웃음> 얼굴이 폈는데요 갔어요. 내일 경기 다치지 말고 무사히 잘 하시길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입이 또 핫! 열렸어요. 누가? 너니요 눈이 활짝 열렸어? 다치지 말요 네, <웃음> 찢어져요. 찢어져요. 아이들의 찐는 행복 히어로 5대장. 오대장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오늘 하루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한분 매중 우리 첫째 하은이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전부다. 아, 아, 전부다. 전부다 아, 재밌었어요. 좋았네요. 좋아 좋아. 그럼 우리 막내 하은이는요 자전거 타서 좋아해. 아,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가 너무 좋았어요. 와. 하이는 뭐가 제일 재밌? 어 너? 때리는 거 때리는 거? <웃음> 누구 <누굴> 때렸어? <웃음> 나야, 혹시? <웃음> 나야, 이때야나왜 때린 거야? 오늘 오대장두 분은 어떤 게 좋으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오대장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3남매들이랑 이렇게 놀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후도 네.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백호 말대로 3남매들이랑 놀다 보니까 저좀 많이 어려진 것 같고 재밌게 보냈던 것 같고 또 이제 다 같이 게임도 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직접 신청해주신 분이죠. 우리 어머님께서 도착해 계신다고 합니다. 어머님 나와주세요. 박수. 박수. 진정한 히어로. 진짜, 진짜, 진짜 히어로. 진짜 히어로. 아기들의 진짜, 히어로. 진짜 히어로입니다. 진짜 오늘 느꼈습니다. 맞아. 진짜 히어로. 안녕하세요. 하우미하이리 하우니 엄마 박인애입니다 와. 와. 와. 와. 오늘 좀 저희가 잘이뤄드렸는지 <웃음> 네,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너무 재밌게 탔고 제가 태웠습니다, 자전거 <웃음> 하은이 같은 경우는 보드게임을 지금 너무 신나게 했는데 무엇보다 하은이가 지금 매니저님하고 이렇게 다 계셔서 더좋아하려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너무 재밌고 신나여서 아마 내일 또 찾을 것 같아요. 아, 진요진 음. 연락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아. 오. 오. 오. 오. 타고 오지 마세요. 달려와요. 어 달려갈게. 아, 태력대장이나 아, 아, 아, 태력대장. 달려와요. 달려갈게. 친들 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그럼 다 같이 구호를 외쳐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철동. <목소리를> 우리 오대 장이 3남매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어? 준비했다고 해요. 어, 아, 네. 자, 선물 들어와 주세요. 네. 네. 짜잔, 우와, 우와, 오. 예스러워. 예스러워. 아, 너무 너무 좋겠다. 우와, 우와, 와 음?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o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사인 하는 건데? 괜찮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나 더 해줄게. <웃음> 오, 네, 잘한다. 가까우니까. 오. 도해이네